자 이제 장면 어세 번째 장면을 가지고 화면 영상 찍어 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잘 나오는지 안되는지 보셨죠? 실제 녹화할 때는 녹화할 때는 하단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제 녹화할 때는 하단에 내 얼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자꾸 헷갈려 가지고 지금 무지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는 익숙해질 수 밖에 없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모니터가 추가로한대더 있는 거예요. 네, 듀얼 모니터를 쓰게 되면, 듀얼 모니터를 쓰게 되면, 녹화는 새로운 모니터에서 녹화를 다 하고요. OBS가 그대로 보이니까, OBS는 이 화면 띄워놓고 하시면은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듀얼 모니터를 또 써본 적이 없으시니까, 뭐라고 <웃음>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우리 또 젊으신 분들 계시고 잘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 설명을 이런 것도 들어야죠 그죠 네, 드려야죠 안 그러면 또 제가 하나 이 설명들이 하나에만 또 꽂히셔가지고 여기만 또 밖에 없다는 생각을 못 하시니까 자좀 어 잘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를 한개더 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로 네, 추가로 더 달아가지고 여러분 추가로 더 달아서 OBS는 여기다 띄워놔 내 노트북에다가 그러면 이 OBS에 보이는 화면 그대로 녹화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녹화할 화면을 띄워놓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Alt, 0, Alt, 9도 필요 없어요. 뭐만 누르면 돼? 녹화 시작, 녹화 중단만 그냥 버튼만 누르면 o b s 보이는 화면 그대로 오른쪽 화면에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잘 나오는지 화면이 뭐가 녹화되고 있는지 어떤 장면들이 보이고 있는지가 그대로 왼쪽에 보이잖아요. 나는 지 오른쪽에서 보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왼쪽으로 오는거죠 이렇게 그래서 라이브 방송할때는 라이브 방송하실때는 노트북 한대 갖고 하시면 엄청 힘들어요 두 대를 이렇게 노트북 한대에다가 모니터 한결 해가지고 한쪽에서 자기가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송출되고 있는지 보면서 자기 화면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어, 어마어마하게 편안하게 녹화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 때 집에 있는 모니터 들고 오세요. 이럴수 없잖아요 <웃음> 그죠 집에 있는 모니터 들고 오세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노트북 한 대로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저랑 이제 만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도움을 받으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꼭 저는 두대 연결해서 하거든요. 한대 갖고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진짜로. 두대 연결해서 하면 그때부터는 너무너무너무 쉬워져요. 엄청 쉬워지고 라이브 할 때도 두대 연결을 하시는 게딱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라이브도 할수 있어요 대부분 상상을 해서 막 이게 내코가 독에 있는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화면은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머리가 여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게 한쪽에서 계속 보이고 있거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크로마키를 했는데 크로마키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한쪽에서 다 보이고 있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녹화를 할수 있어요 녹화할 수 있으니까 어 이쪽 저랑 같이 수업 하시면서 잘 배우신 다음에 배우신 다음에 어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거기 듀얼 모니터 연결을 해서 가지고 모니터 두개 연결해서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 네, <목소리>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데 수업 때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다가. 어, 여러분들이 듀얼 모니터 하실 수 있는 분들 해보시고 평상시 때 업무 보실 때도 듀얼 모니터 쓰시면 좋아해요 여러분 업무 보실 때도 모니터 두개한결 본체 한 대에 모니터 두개 그죠? 요즘에는 모니터 최대 몇 대까지 연결해요 요즘, 요즘 나오는 PC들은 뭐네대 다섯 대막 아무 상관없이 연결이 다 되거든요 여러분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죠 주식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 여러 개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계신 데스크탑 있죠 사무실이나 여러분들, 거기, 현재 집에서 쓰고 있는 데스크탑은 최소 기본 두 대는 연결이 돼요, 여러분, 두 대. 최소 기본 모니터 두 개는, 본체 한대에 모니터 두 개를 연결을 쓸수 있다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막네대 다섯 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하는 개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려서 쓰실 수 있으세요. 늘려서 쓰실 수 있고, 어, 일곱 대열 대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비디오카드 더 사서 추가로 달아가지고, 던 들리면 돼요. 그러면 어, 한 PC에서 내가 여기는 한글 띄워놓고 여기는 엑셀 띄워놓고 여기는 파워포 놓고 여기는 뭐든 막다 띄워 인터넷대다 띄워, 띄워놓고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는 거 동시에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한번 맞들이신 분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웃음>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어, 영상을 편집할 때 그래서 필요해서 그래요. 영상을 편집할 때는 어떤 모니터가 필요하냐면은, 어, 와이드 모니터라서 긴거 있죠. 이렇게 길쭉한 거. 예, 그게 있으면 영상 편집할 때 진짜 좋거든요. 엄청 좋아요. 긴 와이드 형태의 모니터가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영상 편집을 안 들어가서 그런데, 그럼 이제 와이드 모니터 하나를 별도로 구비를 해놓고, 그죠? 편집할 때 그걸 연결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 편집할 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엄청 편안하게 편집이 가능한 거죠 편집.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르 작업할 때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부 작업할 때 밑에 자막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계속 하다가 내려가 하다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니터가 이렇게 긴 모니터 이렇게. 그래서 자막이 밑에서 쭉다보여 그럼 편집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상은 위에 재생되고 있고 자막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편집하기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모니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어떤 모니터를 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수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영상 중에서 아까 참 제가 거기 유튜브 쪽에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 광고를 했던 게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 광고했죠. 제가. 네, 볼게요. 네.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보죠 네. 신사인당 들어가면 젊은 친구인데 구독자 가 114만명 엄청나네 그죠? 네. 구독자가 114만명이라 아직 만명도 안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웃음> 그죠? 네. 그러면 저 여기에서 보시면 보시면 음. 자 영상 잠깐 뭐 볼게요. 처음에,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저 원래 유식한 사람 처음 아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나와서 막 얘기를 보니까 하고 보니까 있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해.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얘기를 하다가 아니, 사람입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변함 어떻게 변함 넘어가냐 그러면 뛰어난... 보세요. 네. 네. 한 광고 딱 나오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왔죠. 뭐, 뭐, 그렇죠? 뛰어난 네. 뭐가 넘어거예요 자연스럽게 파워포인트 지금 현재 설명하다가 파워포인트 딱 넘어왔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도 잘 보세요 할수 있는 게 OBS에서 잘 보세요 OBS에서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이 하면은 뭐예요? 내가 X 그 파워포인트 띄워놓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 요잘 보세요 즉, 장면을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장면을 이해되시겠어요? 장면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면을 왔다 갔다도 얘를 누르면 되는데 누르면 되는데 누르면 뭐가 돼 보여요? 얘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안 보이, OBS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단축키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장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뭘 만들면 돼요? 단축키요. 그 장면을 녹화하던 식처럼. 단축키를 이용해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여기서 눌러버리면 되니까 되지만 자 이, 이해되시나요? 그럼 보자고요 보자고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제가 한번 보여주는게 제일 빠르겠죠 그죠?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자 처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 단축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 아 실수했네요 자 그러면 설정에 가서 그죠? 단축키를 만들어 볼게요 단축키 네 단축키에서 여기 장면 전환 보이세요? 장면 전환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면 전환 그래가지고 보이세요? 이렇게 장면 2, 장면 3 장면 전환이 나와있죠? 여기에 단축키를 넣어주면 되는거예요 단축키를 첫번째 장면은 얼굴 나오는 장면 그죠? 장면 2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럼 만들어줄까요? 잠깐만요. 자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자꾸 장면 장면 하는 이유는 이걸 또막 수정하고 하는 걸또 하면 또 헷갈려서 제가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요거를 왼쪽에는 장면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이름들을 내가 편한 이름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름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내가 이름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얼굴 이렇게 적을게 그냥요. 자 장면 이런 얼굴 그죠? 이렇게 할게요. 얼굴 그리고 장면 2는 화면 아이고, 화면 이렇게 해놓고요. 장면 3는 어, 화면 플러스 얼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장면 1은 얼굴이 나오는 화면에 얘기 보죠 그죠? 그죠? 장면 2는 화면만 나오는 얼굴 그 장면의 얘기고요 장면 3는 얼굴과 화면을 같이 나오게 하는 장면의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구분해 놓으면 뭐가 뭐가 쉬워요 여러분 이거 장면 바꾸기가 쉬워지겠죠 그죠 네, 바꾸기가 쉬워지겠죠 제가 장면 1 2 3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적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얼굴이면 얼굴 화면 화면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단어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중간에 만약에 이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휴식시간 이런거 만들어서 휴식시간을 띄워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갑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설정에 가서 설정에 가서요 단축키 가가지고 단축키 가서요 지금 이렇게 제 아까 제가 쓴대로 나왔죠 네. 장면 1 얼굴, 장면 2 화면, 장면 3가 뭐예요? 화면하고 얼굴 거기에 보면 장면 전환 보이세요 여기? 예. 여기 작년 전환에 단축키를 만드는데 교재에는요 교재에는 알트 876으로 되어 있어요 교재에는요 왜냐 그럼 저는 숫자를 0 9 8 7 6 이렇게 내려가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무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 1 2 3 하는데 알트 876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요 그냥 알트 1 2 3으로 하자고요 장면 1은 Alt1, 장면 2는 Alt2, 장면 3은 Alt3 하면 되잖아요. 이해 됐나요? 그러면 기억하기 쉽잖아요. Alt1, Alt2, Alt3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컨트롤 키 같은 걸 하면 줌이 타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안 되고, 이제 여러분 줌이 타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면 1, 2, 3를 Alt1, 2, 3으로 바꾼 거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장면 1은 요렇게 했고요 장면 2는 요렇게 했죠 그죠 장면 3는 Alt 3로 그죠 되셨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냥 단축키를 지정하는 거예요 제가 단축키를요 됐죠? 네자 요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면 돼요 확인 이제 키보드에서 Alt 1, 2, 3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막 바뀌죠. 알트 음. 1, 2, 3 누르면 이제 내가 음. 누른 대로 바뀔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여러분? 네, 확인되셨어요? 즉 뭐냐면 이제 내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키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장면으로 장면이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장면이 전다는 거예요. 어, 얼굴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머리는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이 상태에서 녹화해보자고요. 어떻게 녹화하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당연하겠지만 장면 2나 장면 3에 갈 화면은 미리 띄워놔야 돼. 안 그러면 또 그걸 장면 2나 3를 띄우는 화면이 녹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물들을 미리 다 띄워놓고, 이해되시겠어요? 움직이는 거 여러분. 자, 자, 가장 쉬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이해되시겠어요?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처음에 내가 나와서 설명하고, 파워포인트를 전환하고, 끝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단, 제일 단순한 거 여러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녹화를 뭘 한다고요? 내 얼굴. 그러면, 눌러야 돼, 뭘? 네, 네. 그죠? 네. 알트 1을 눌러서 일단,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보고 있죠? 듀얼 모니터를 쓸 때는 지금 장면 원으로 전환돼서 얼굴이 보일 거예요. 오비에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 하나밖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녹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내 말하는 게 끝나면 바로 어디로 넘어갈 거예요? 이 장면 2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장면 2를 띄워놓은 거예요, 넘어갈 장면을 이해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녹화 시작을 해야 되죠? 녹화시작 버튼이 뭐예요. 알트 그렇죠, 알트 제로.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화면상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과정이라고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OBS 녹화될 때는 제 얼굴이 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녹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윤교수님께서 윤 한다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영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공부로 나를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 또 장면이 잘 되겠죠 이런다든지 목사님께서는 또 이제 설교 하시다 그죠? 그러면 뭐 중간에 뭐 다른 장면 한번 보여주고 잠깐 보고 오시죠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온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처음에 그죠? 안녕하세요 모모부동산의 누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익형 부동산 물건 굉장히 좋은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제가 이 수익형 아니면 또 정부에서 이번에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보시죠 하면서 뭐로 넘어가는거예요예 그때 뭐, 누른다, 뭐 누른다고요 알트 예 2나 3를 누르겠죠 내 얼굴을 안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알트 2 그러면 지금 은 얼굴이 안 나오겠죠? 네. 지금 얼굴이 안 나오고 이 화면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알트 쓰리겠죠 그럼 오른쪽 하단에 지금 현재 뭐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요. 음. 이해되시나요? 네. 이 상태로 이제 브리핑을 열심히 하겠죠? 내가 막,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계 이거 그, 거 그, 이거 그, 그, 그.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요, 요 얼굴들은, 요 얼굴은 그죠? 네, 이렇게. 네. 멋있으신가요? 그말안 지우고 네. 네, 네. <웃음> 그 말을 바했습니다 <웃음> 저도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브리핑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브리핑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a l t 9을 누르면 아, a l t 0을 누르면 아, a l t 9을 누르면 녹화가 끝나겠죠? 그죠?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녹화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녹화됐는지요. 가서 자 동영상에 가서요. 여기 면 지금, 어, 요, 요거네, 그죠? 볼게요. 이렇게 지금,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화면상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과정이라고 지금 어, 이제 파워포인트 어, 화면에 있지만, 나. 실제로 지금 OBS 아, 그러니까. 녹화될 때는 저, 제 얼굴이, 저, 녹화되고, 아, 있어요, 아, 얼굴이 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녹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어, 뭐, 녹화, 우리 어, 윤, 윤... 윤 교수님께서 음... 한다 그러면, 오늘은 음...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영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 그죠? 보고 네. 오시오에 다시 네. 또돌아되냐면 네. 처음에 그죠? 네. 저 오늘은 제가 네. 좋은 거 네. 수익형 안에면서뭐이런 네. 뭐 누른다고 투 안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알트2 그 그러면 지금은 얼굴이 안나오겠죠? 지금 얼굴이 안나오고 이 화면만 나오는거예요 근데 내가 내 얼굴을 저는, 나오게 하고 저는, 싶어요 그죠? 저는, 그러면 알트3 겠죠? 오른쪽 하단에 지금 이제 뭐가 나오고 있는거라고요? 여기 지금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고 싶은는 거죠. 이게되시나요이 상태로 이제 브리핑을 열심히 하겠죠? 내가 막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여기, 여기. 네네.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요, 요 얼굴들은, 요 얼굴은 그죠 네, 이렇게. 화면만 나오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잠깐만, 안 지우고. 네. <웃음> 그말을 바랬습니다. 저도 <웃음> 할게요. 질문이 이제 뭐냐면 얼굴이 본인 얼굴이 나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안 나오는 게 맞느냐 하잖아요. 그거는 업종별로 틀립니다. 업종별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하신 분들은 얼굴이 나와야죠.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 물론 설교 내용만 좋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에 따라서 이거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처럼 어,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기업은 특히, 그나마 이제 목사님들은 조금 나으세요. 그런데 부동산 쪽은 생각해 보세요. 10, 그 10억짜리, 5억짜리, 몇억짜리 물건을 파는데, 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강 대표님한테, 강 대표님이 저를 잘 몰라. 지금은 잘 아니까 상관없지만,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잘 모르는 제가 갑자기 옆에 가가지고, 저기, 10억짜리 좋은 물건 하나 나왔는데 사실래요. 아, <웃음> 어, 그죠. 그러강대표는 <웃음> 저를 딱보는순서 뭐라 하겠습니까? 뭐, 저 이상한 사람이야, 맞으죠? 그렇죠? 저뭔 소리 하는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강대표를 보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죠? 어, 꽤 얼굴 알려져 있는 부동산 전문가야. 근데 와가지고 강대표한테강 대표님 저 10억짜리 좋은 수익형 물건 나오는데 하나 사실래 그러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시장에 뛰어드는게 그거랑 똑같다고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누군지 몰라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지 부동산을 잘하시는 사람인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지 모른다고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상을 찍었는데 뭘 찍었어요? 10억짜리 물건을 사라고 찍어 자꾸 그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얼굴도 안 나와 얼굴 보여주세요 그랬다면 얼굴은 못 보여주면 그래 10억짜리 물건 파는데 <웃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저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을 내놓고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게 이제제 기본적인 견해고요 견해고. 근데 이제 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굴을 안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거는 어, 물건을 팔기보다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나 물건 파는 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처럼 이제 그, 경화가 다르긴 하지만 은 좋은 컨텐츠, 상대방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할 때는 그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얼굴을 안 냈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인데 부동산은 100% 얼굴이 나가야 되죠. 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저는 얼굴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소리는 기계음하고 본인이 하는 어떤 신뢰가 있는지? 당연히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신뢰가 가고요. 기계음은 기계음은 지난주에도 따로 뭐 설명 못 드렸지만 기계음 같은 경우는 어, 구글에서 조회도 잘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구글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태가 형태가 본인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고 본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한게 아니고 구글 코리아 관계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구글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교재도 있어요 여러분 교재도 적어 놨어요 제가요 근데 아직 그 교재를 안 봐서 그런데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로직은 그거다 그러니까 얼굴과 본인 목소리가 어, 직접 들어간 거를 본인들은 상위 노출시켜주는 로직을 개념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기본 개념은요 근데 최근에 조금 트렌드 가좀 바뀌고 있긴 한데 바뀌고 있긴 한데 어 과거에 한 2년 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구글 코리아 관계자 왜 그럼 그러냐왜왜 더빙 해도 되고 그죠 왜그러냐그랬더만첫 번째는 번역 기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 안에 목소리가 들어가는 기능을 번역하는 기능이랑 더빙에서 하는 기능이랑도 다른 가라도 다른가 봐요, 약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서 지금은 더빙도 번역이 잘 되거든요. 과거에는 더빙하거나 목소리가 안 들어간거에 대해서는 번역을 못하니까. 첫번째는 전세계 서비스 해야 될 입장에서 그랬고, 두번째는 얼굴이 나와주면 얼굴을 인식해가지고요. 어,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려고 했던거죠.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이 하는지. 백인이 많은지, 아시아계 쪽 개를 만지, 흑인이 많은지, 이거를 얼굴 인식을 통해가지고 본인들이 디비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왜? 플랫폼 사업자 입에서는 자기네들이 위리한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상위 노출시켜주는 쪽에서 더잘 노출시켜줬던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래서 기아, 기본은 저는 한 90% 가까이는 얼굴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경우 컨텐츠의 어, 내용이나 직업 집중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안 나오고 어, 하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영화 같은 거 있지 영화 영화를 영화를 소개한다든지 네, 그죠? 어, 그 다음에 어, 뉴스 뭐 요즘 일본 관련된 뉴스 중국 관련된 뉴스를 사진 같은 걸을 흘러가면서 그냥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본인들 얼굴이 안나와도 전혀 문제가 안되잖아요 컨텐츠 내용만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 해주면 되니까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본인들이 다 나오잖아요 얼굴이 그죠 어, 다 나와서 지금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얼굴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합니요뭐또 다른 질문은 없으시고요 자 없으시면 진도를 빼면서 또 실습을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형태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어떤 형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장면을 전환하면서 찍어보는 거예요 장면을 전환하면서 찍어보는 건데 어 첫번째 얼굴 나와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다가 그죠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해보고 그게 잘 되시는 분들 있죠 잘 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장면을 하면 되죠 처음에 내가 얼굴 나와서 막 얘기하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하다보게 되면 얼굴 때문에 내용이 가려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얼굴이 안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럼 중간에 또 얼굴이 안 나오게 했다가 다시 또 얼굴 나오게 했다가 화면에서 그러다 맨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Alt1으로 돌아와서 자잘 보셨나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이해되시겠죠? 인사하고 끝내는 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어렵고 그래서 장면 1 하고 이, 이해되시겠어요? 얼굴 나오는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장면 2가 됐던 쓰리가 됐던, 기왕이면 장면 3가낫겠죠 그죠? 그래서 두개의 장면 찍어서 녹화하는 거 있죠, 연속게, 자연스럽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요. 지금 땀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 아니죠, 제일 먼저. 자, 알트 제로를 누르는 순간 녹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알트 1, 2, 3를 누르는 것조차도 녹화가 되버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시작 장면부터 먼저 만들어놔야죠. 그러니까 알트 1번으로 녹화할 거면 알트 1번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죠? 놓고 그 다음에 녹화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전환을 그 사이에 하고 맨 마지막에 알트 9 눌러서 녹화를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녹화 버튼을 먼저 누르고 시작하게 되면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녹화가 된다고 요 내가 장면 전환하는 것까지 뭐 어떤 누르는 것까지 다 보인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통장에 있는 거기 거기 장금 이력서를 장금 내역을 보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내가 Alt 로를 누르고 어, 맨 마지막에 장금만 보여주면 되는데 제로 누르고 시작하면 통장 시작했다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조회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결과물을 띄워놓고 녹화를 시작해야지 결과물을 띄워놓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 온라인 상에서 수업 듣는 분들 있죠 온라인 상에서 수업 듣는 분들도 수업 듣는 분들도 한번 네.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도 한번 저기 어 실습을 꼭 해보셔야 돼안 해보시면 안 돼요 하다가 안 되시면 어떡하라고요 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죠 이제 전화해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실습 해보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또안 되시면 봐드릴게요 네. 이 예, 크로마키 처리를 하게 되면 보이세요 이렇게요 네.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크로마키가 들어간 거랑 크로마키가 안 들어간 거랑 나중에 우리 영상의 품질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녹화를 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요요요 요, 요 장면 3를 녹화할 건데 보세요 네자 이거를 녹이 이 부분을 녹화할 거예요 녹화 시작 몇번 알트 제로 그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화하는데 오른쪽 하단에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까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변에 싹 사라지고 저만 보이는 거예요 저만 보이는데 얼마나 깔끔한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거예요 얼마나 깔끔한지 이렇게 해서 알트 t 9 녹화 준비들 하고요 보여드려 볼게요 네. 영상을 보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화하는데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까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웃음> 이제 주변이 싹 사라지고 저만 보이는 거예 저만 보이는데 뭔가... 얼마나 뭐... 깔끔한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데,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성비가... 성비가... 그래서 알츠 아, 라인. 이렇 하시면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네, 깔끔하죠. 그냥 하시는 것보다 저렇게, 크... 아, 이제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크로마키 처리를 하게 되면, 크로마키 처럼 같은 영상이라도, 그죠? 네, 같은 영상이라도 주변에 배경이 안보이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녹색천 하나가 할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역할이에요 할수 있는 역할이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 사서 <웃음> 하세요 여러분 아 그래요? 네. 사서 한번 찍어보세요 찍을 때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찍어보시라고요 네. 면에 그 비디오 캡처 장치에 들어가서 네, 필터링 그, 하는 방법 에높 어, 네, 네 번, 하나 알려 드릴게요. 네, 네. 한 번만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 노, 이거 크로마킨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네. 비디오 캡처 장치 가서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필터라 고나 네. 필터. 네, 네 필터고 나와요. 필터를 클릭하면 여기 효과 필터라는 부분 있죠? 효과 필터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크로마키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크로마키. 이걸 적용하면 여기에 크로마키가 생성이 되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크로마키가 적용이 그 크로마키가 이 적용이 는데 그냥 했을 때는 잘 몰라요.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녹색 천 있죠? 녹색 천을 갖다 대면 지난번 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목만 나온다. 그렇게. 그죠? 예. 네. 목만. 예. 네. 목만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얼굴만 나오게 할까요? 얼금만? 요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녹화되면 이상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녹색 천을 하나 깔아가지고 깔아가지고 하시면 음, 여러분들이 어, 깔끔하게 녹화가 된다 음, 그래서 뭐큰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큰 비용 들어가시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하나 사서 뒤에 깔아 놓고 녹화해 를 보시라고요 녹화하면 다양한 형식으로 녹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뒤에 보면은 뒤에 배경을 가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영상을 찍으시다 보면 그죠 네. 영상을 찍은 뒤에 배경을 가려야 되는 경우에 상당히 재미있게 역할을 할수 있다 그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뒤에 배경을 내가 원하는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넘기고 싶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어이구 저렇게 또사오셨구하네 <웃음> 아이고 네. 우리 역시 최 목사님께서는 주문할 때도. 네. 네. 네, 줌을 할 때, 줌은, 어, 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녹색천을 안 써더라도 크로마키 기능이 적용이 되 그, 적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배경을 깔면, 어, 줌은 녹색천이 없더라도 뒤에 그 크로마키 배경을 깔수 있어요. 네, 크로마 배경을. 네, 자기네들 기능을 넣어서 그렇게 하,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줌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녹색천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줌은. 네. 어? 교수님은 안 하시나요? 교 보통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도 뒤에 배경싹 가려버리고 네. 학생들도 다 가리잖아요 대부분 맞아. 뒤에 그거 좀 아니, 보이면 안되니까 안자 어쨌든 네, 이렇게까지 이해되셨어요 아, 여러분? 네. 그래서 크로마키 처리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깔끔하게 그죠? 자 그러면 또 어, 10분 쉬었다가 네, 10분 쉬었다가 또 어, 진도 나눠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